안녕하세요. 이병옥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의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아하 옥프로치에서 엄청난 내용이 여러분께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버튼까지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상단에 아, 점 3개를 누르시면 여러분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크게 못 듣는 경우에는 자막으로 시청하시면 훨씬 더 쉬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옥 프로치 드디어 시작이 돼서 옥 프로치에서 옥스핀 이 옥스핀 이놈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웃스핀, 인스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웃스핀, 인스핀이 옥 프로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진짜 풀 스윙에서도 쓸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판도라급으로 여러분께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아웃스핀도 연습을 했고 인스핀도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으로서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옵프로치하면 또 공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식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옵프로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요, 내가 기본적으로 하프 스윙을 했을 때 30m가 나가는 클럽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인스핀도 아니고 아웃스핀도 아니고 오른발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프로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프 들었을 때 30m 정도가 가는 거리의 스윙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는 일정한 스윙을 하는데 샌드웨지로는 안 가고 A 정도로 쳐야 간다라는 분들은 그 클럽을 우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 들고 이렇게 쳤을 때 30m 정도 또는 뭐 30야드 정도 가는 스윙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다시 가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뭐 아까 뭐32뭐28뭐30요 정도까지 만들어 지네요 그러면 하프 스윙으로 갔을 때 하프 스윙으로 갔을 때 이때는 아웃 스핀인스핀그 다음에 미들 스핀으로 해서 그냥 중간으로 쳤을 때 하프 스윙 이 샤프트가 여러분들이 볼때 몇시 방향이에요 9시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시 방향. 그래서 9시 방향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는 여러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기준 9시일 때 여기에서 30m 가면 8시일 때는 20m가 가고 7시일 때는 10m가 가고 10시일 때는 40m가 가는 클럽을 선택하거나 그 스윙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프보다 더 들면 치면 한 40, 한2 정도, 43 정도 나갔네요. 그리고 8시 방향 정도 가면 한20 정도 가겠죠. 그렇죠. 한18 정도. 물론 이제 런에 따라 다르고 7시 정도 들면 한10 정도 갈 거예요. 한9 정도 갈 겁니다. 이러한 일관된 공격적인 스트로크를 먼저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마셔야 할게 뭐냐면 절대 가속의 법칙이에요. 5프로치할 때는 여기서 좀 천천히 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게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실수 해도 좋으니까 샷을 할 때는 에 조금 들건 많이 들건 간에 좌우간 좀 공격적으로 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눌러 치는 거건 아니면 여기에서 들어 치는 거건 그건 여러분들 스트록 스타일에 따라서 절대 가속의 법칙입니다. 모든 스윙은 절대 가속의 법칙이에요. 물론 어프로치할 때 이렇게 해서 낚시 어프로치라고 제가 이제 어, 릴로 당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때는 약간 힘을 빼는 기술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공격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가속의 법칙으로 하프 스윙은 30m가 간다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게 들어가요. 아웃스핀이 들어갑니다. 아웃스핀. 아웃스핀은 이 기본적인 틀에서 10m씩이 더 나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30m짜리 스윙을 들고 아웃스핀으로 치게 되면 이건 사실은 이쪽에서 는 런이 구현이 좀덜 되죠. 왜냐면 기계니까 필드에서는 쫙 굴러가지고 10m가 더 가요. 아웃스핀은 다시 하프 스윙 물론 하프는 딱 여기서 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체로 하프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올라가요 관성력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하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해서 쭉 치게 되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한33 4 나오지만 실제로 필드에서는 런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지금 클럽 페이스 열고 닫고 의 공식은 없어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 거예요 열고 닫고는 일단 스퀘어 페이스로 만들어 놓고 하프 스윙으로 해서 하프 스윙으로 해서 인스핀을 먹이면, 밖으로 들어서 인스핀을 먹이면 딱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19 정도 나갔죠? 인스핀을 하면 실제로 거의 공이 선다고 보면 돼요. 이 기계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밖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치면 거리가 딱한10 정도가 줄어서 이 정도 크기밖에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때도 공을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팽이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만큼 들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팽이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이 구르지 않아요. 실제로는 아셨죠. 그래서 아웃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굴리기 위해서 주는 그 공식이 들어가면 어 잠깐 나는 20m 앞에 공간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걸 갖다 8시 방향까지 드는 게좀 불편해. 그럼 좀 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일반적인 스퀘어 스윙으로는 7시 방향만 들면은 10이 나갔었죠. 그런데 인스, 여기서 아웃스핀으로 공을 감아 치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은 일곱시 방향으로 치면 이게 굴러서 쫙 굴러 갑니다 지금은 10 정도밖에 구현이 안돼요 기계에서는 그런데 실제 필드에서는 계속 굴러 갑니다 그리고 어 아, 나는 10m 만 치고 싶은데 공을 세워야 돼 그런데 어이걸 갖다가 어, 스윙 크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럴 때는 목표의 거리가 10m 니까 일반 스윙 보다는 약간 들어서 이렇게 쳐주면 2 0 m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스윙 크기에인스핀을 주게 되면 10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응용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왔던 어프로치 방식으로 쳤을 때 일단 30을 먼저 만들어 놓고 30이 나가는 상태에서 아웃스핀을 주기 위한 인아웃스윙을 하게 되면 떨어져서 굴러가는 게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깎아치는 인스핀을 주기 위한 아웃 인궤도 스윙을 하게 되면 뜨기는 하지만 바로 멈춰서 십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점을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어 30m를 칠때 어떤 원리입니까라고 몇대 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1대 1 방식이 일반적으로 샌드웨지에서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아웃 스핀 공을 구르게 하기 위한 바깥쪽으로 스핀을 주는 건1대 2가 되고요. 그러니까 10m에 떨어지면 20m를 굴러가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 스핀 바깥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공을 세우겠다라는 스핀은 2대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을 똑같이 친다 한다고 하면 제가 40 정도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20이 날아가고 20이 날아가고 떨어져서 쭉 굴러가는 그게 1정도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가장 힘든 게 오프로치 할 때는 이 스크린에서 구현하는 게 스피냥이 어 저희가 추구하는 정도의 그게 구현이 안되니까 좀 어려운데 가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20 떠서 가고 그 다음에 1고 이러한 형식의 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열고 닫고도 있는데 클럽 페이스 열고 닫고 까지 오늘 드리면 여러분들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클럽이건 간에 하프 스윙으로 30이 나가는 걸 만들어라 그 상태에서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아웃 스핀 즉 구르는 스핀을 주는 오프로 치는 10m 가더 가고 그 다음에 아웃에서 인 궤도로 치는 인스피는 10m 가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굴르는 스핀, 즉 아웃 스핀을 주게 되면 1대 2의 비율이 되고 그 다음에 깎는 인스핀의 방식으로 치게 되면 날아가는 게 2, 구르는 게 1의 비율로 가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또 다시 어프로치 한다 또는 오프로치 한다 그래 가지고 막그 이걸 공을 어떻게 막 어떻게 하는 막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팽이 팽이 팽이 팽이 팽이라고 생각을 해서 팽이치기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팽이치기만 만만하잖아요. 아셨죠? 오늘 내용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었지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용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럼 바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강하게 빵, 꽝 내려주셔야 저희 채널이 힘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학교 OK스윙골프 OK 아카데미의 이병호이었습니다옹맙습니다